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강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오엔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하는 강좌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되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번 학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의 이성호 교수입니다. 현재 올해와 내년에 제가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목차로서는 첫 번째 강좌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의요목 주별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조할 것인지 그 다음 플립 더 러닝이라는 방법을 가능하다면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도입을 해서 강좌를 열고 있는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과목에서도 이프립드 러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좌 안내입니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학습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은 여러분들이 강의 요목과 주별 강의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플립더러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웃음> 우리 말로서는 거꾸로 학습, 거꾸로 학습. 다시 말해서 기존의 우리 학습 방법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학습 방법은 어땠습니까?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는 그 순서를 뒤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수업에 앞서 온라인 영상이나 자료 등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할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와서는 사실은 미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실험 실습을 한다든지 토론이나 어떤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 그러면 은 자. 기존의 수업 방법보다 달라짐으로써 실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들도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은 학생들은 사실은 플립트 러닝에서 교수자들에게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지적 자극을 주기 위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학습자들의 각자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어때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더 고차원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로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플립드 러닝을 잘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많은 어떤 학습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물론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립드 러닝은 학습자가 진도를 조절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에 보다 심화된 배움이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플립드러닝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두산백과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플립드러닝의 예를 하나 드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식품 분석에 대한 주별, 자 4주, 1주와 2주, 5주, 13주를 이와 같이 플립드러닝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로서 1주차에 프리크레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올려준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자기 주도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실험실에 직접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업 후에는, 수업 후에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다시 이 학습한 내용을 상, 상기시켜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엡트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리클래스, 인클래스, 엡트클래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주차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주차 수분 정량, 그다음 13주차 우리 음식에서 정말로 중요한 식염에 대한 정량 자 이걸 실제로 실험으로 통해서 인클레스에서는 실험으로 그리고 프리클레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프리클레스에서 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인클레스에서 저와 함께 실험에 임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요약을 한다면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립 트러닝이 무엇인지, 그다음 앞쪽에서 제가 아바타를 저의 아바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아바타 생성할 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만든 아바타가 한 느낌을 주는지, 실제 저의 저의 어떤 실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좌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